여기 기억나요? 여기에서 몇 시에요? 했는데 뭐라 했더라? 너? 막 무슨 뭐 독도도 다르고 울릉도도 나오고 그랬어 우리 이야기하다가 우리 여기서 추워가지고 이거 이것도 잖아 근데 그 정도 추위 나냐 오늘? 제가 밥먹었던 곳이에요 저희 길고 기고기 돌아다니다가 카페 왔어요 커피 탄고 뭔 조합이야 진짜? 아, 나 이거 새롭게 음. 받았어, 맛있어, 멋있어. 첫돌까 가기 한 번씩 돌자. 저희 테이블링이 안 돼가지고 어, 안 돼. 숙소로 먼저 왔어요. 그래 안 그래요? 네야 <웃음> 테이블링이 되는 데는 제가 별로 안전 안 좋았어요. 아니, 아니 근데 거기도 1 2시 오라 그랬어 이 안데. 거기 맞지? 그 뭐지? 그 쇼파 있는 데이즈라 인가? 응이즈라인 어쨌든요 지금 저희가 펜스타랑 응. 또다시 둘 중에 하나 가려 하는데 둘다 테이블링이 안 된대요 근데 만석이래요 펜스타가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으아 12시에는 빈다 그랬어 그건 예상이죠 응. 아니야 사장님한테 애교 물어 저는 11시 다 40분 내는출발할거예요 그래도 아 예. 11시 반에서 가자 어. 미리 가야겠죠? 30분 근데 좀 이쁘게 나오는거 같아 생각보다 진짜? 응그지않아 누가 원래 이쁜거야 저안 이뻐요 믿으면 <웃음> 전화한다 자, <웃음> 이제 술 먹으러 나왔는데 아직 10분 남았다? 응. 그래서 그 안에 숙취해소제 사러가요 혹시 모니까아 그러니까. 근데 속은 건강해야지 좋잖아요. 혹시. 나 저희 또 숙취해서 잘 살아가볼게요. 다가. 새해를 맞이할 종소리가 들려 퍼지게 될 거고요. 자 모두 함께 카운트다운을 할 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생해를 맞이할 준비를 이제 끝내 주시고 잠시 후에 진심찬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해 주시기를. 아 뜨니. 저희는 이제 성인입니다. 자, 이제 진저보니도 이랬을까？이, 음야 약간 흑흑나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근데 이거 진짜 근데 해물이랑 잘 어울리고 네워낙 나도 좀 좋아. 이거 마시고 넣어봤어. 이때맛까 이거 때릴까? 이거 때릴까? 이 유자는 까있어때맛이 아니라 아, 시원한 이거 때릴까? 이까 이거 약간 저이술다 마시고 나왔어요 예. 딱, 딱 좋게 마신 느낌? 딱 좋게 마셨고 나만 어. 딱 좋게 마셨지 너는 안취했잖아 인생 첫 술집이죠 그거예요 아니 이걸 왜 찍어 잘 먹겠습니다 끊어 쉬운데? 아나보라안먹 이게 왜 이렇게 어때? 아 차가운데 아 어. 어, 추워요 I'm g o i 게뜨거 o go 것 같은데. e h <목소리도> 즐... <웃음> 나목소리 너무 많이 나왔니 하연재씨 <웃음> 잘 즐기셨나요? 아 내가 너보다 많이 즐겼을때 <웃음> 어, 아니 근데 네, 저희 지금 정확히 따지자면 거의 1시간 노래를 불고 나왔거든요 미쳤어요 저희 어. 텐션이 어. 아직도 안 낮춰져요 저희 근데 솔직히 일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출 보고 잘래? 미친거 아니야? 너 그때까지 쐬어있을 수 있어? 어디로 가? 거의 갔는데? 3시간 뒤에 일출이야 3시간 뒤에 일출이라니까? 6시에? 아니나 일곱 시에 뜨니까 4네 시간이다. 나 목소리 <목소리> 나 <나가지고 멀리도> <목소리> 아 목소리 가 나가지고 말 가지고 자신 소리 나. 아니 이게요 술 취해서 그렇게 아니나요? 아니 진짜 진심으로 그냥 목이, 목이 나갔어요. 나갔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유 솔직히 이쁘게 말하고 싶지 나도 나도 아하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원래, 원래 목소리로 말하고 싶은데. 아니 근데 이늘 클럽이냐 미친 이게 절대 안 들어갈 요 <목소리> 토토즈 아 시발. 토요라. 아 어쨌든요. 노래 고음을 전나 불렀더니, 그때부터 나가고, 나 순음이 아예 안 내려가. <웃음> 나나좀 내려갈 수 있어.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저희 이제, 일어났는데, 지금 시간이 몇시라고요? 지금 시간은 11시 47분. 저희 이제 나가요. <웃음>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. 짜잔. 이자도 재밌게! 즐겨즐겨 즐겨. <웃음> 딸기 계절기는 한것 같다. 우리 다음에 또 봐. 나요. 나